갈래? 짜잔, 요거는 카레 곱창을 추가시켰나? 12,000원인데, 이거 5,000원 추가. 계란이 있어가지고 지금 만들었구요. 용갈이랑 돈까스. 매운맛 4단계. 카레 2개 시켰으니까 2개. 마늘 많이 달라 했는데, 아비꼬가 마늘은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. 옛날에 먹었을 때곱창이막 그냥 구워진 거였거든요, 살짝? 근데 지금은 약간 튀겨 드시듯이 해서, 음, 너 맛있어요. 매운맛은 엄청 지옥이 아니라, 그냥, 어, 맛있네? 약간 이런 매운 정도? 또 와드 고 뭐, 또, 또, 또. 크림파스타에 뭐 추가하고, 한방 카레에 추가하고. 제 기억에 니까그 슬림의 닭광정이라고 프라이드 양념 간장 이렇게 시 오랜만에 빅매 그리고 요거는 비프가 3개 들어가고 치즈가 2개 있다는데 치즈 두개는 보이거든요 까봐야겠죠? 요건 진짜 치즈버거좀 작아요 작은데 오 패티가 3개긴 해요 버거애가 작아요 비교하자면 어, 여기 후... 에어컨 림콘 그냥 근데 네. 작아요. 얘가 음음 아마 더블 코도 파운드보다 얘가 더쌀 거예요. 음 얘가 응. 나 음. 눈꽃이제. 진짜... 닭광정 음. 아니, 줄을 엄청 길게 서서 먹길래 사봤죠? 치즈는 진짜 눈꽃 같아 간장 맛있다. 양념은 제가 매운 걸 시켰는데 안 매워요. 그냥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양념? 매운맛을 시켰는데? 근데 간장은 맛있어요. 프라이드. 음. 음. 딱 그거야. 약간 탕수육 같은 겉에 매끈매끈한 약간 한달그 튀김 근데 저는 가장 맛있는 게 간장 간장치킨 매운 거는 그냥 매콤 달달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들에겐 추천 근데 저는 간장이 제일 맛있네요 음. 간장 짱 이거 먹으러 왔어요 신 어? 저번에 칼국수 먹은 다른 데 김치 볶음밥 꽃대기가 먼저 나왔어. 여기는 햄이 들어있는데 저번에 먹었는데 햄이 안 들었어. 계란도 올라갈 거야. 네. 곰탕을, 곰탕을 시켰어요. 백신만큼. 이제 몸보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칼국수랑 네. 김치볶음밥 먹은 지 네. 3시간 지났어요. 네. 그래서 체니까 좋아? 좋아? 제가 중학교 때 네. 알, 고등학교 때 알바했던 데 왔어요. 네. 숲이 박, 펌0 e n d